치타배탈로 하는 건가? 치타배탈에 있는 걸로 할 거야? 아니면 여기 뭐 치타배달로? 오케이 치타배달 그래도 그거 종류는 같아야 되잖아 메뉴의 종류는 같아야 되니까 뭐 햄버거를 먹을 거냐 피자를 먹을 거냐 한식을 먹을 거냐 뭐 일단 큰 걸로 한식, 일식, 중식 음, 같은 가게를 시키면 안돼 고민이네 메밀국시. 제가 웬만하면 리뷰에 사진을 좀 보면서 고르는 편이거든요. 뭐 별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별점보다는 이게 어떻게 구성돼서 오냐, 어, 깔끔한 포장이냐 이런 걸좀 많이 보기 때문에 육즙 가득 항정살 전문. 음. 뭐 시킬 거야? 아 도시락? 나도 도시락 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나도 정했다! 나도 도시락 쪽으로 갈게 그러면 메뉴 좀 볼게 오케이 18,000원 이상 지켜야 된다고? 그럼 이거 두개 시킬게 내가 산나물밭과 고춧가루, 제육볶음 하나 시키고 산나물밭과오렁된장찌개를 하나 시킬게 먹어보자고 정년인데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오랜만에 드라마를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진짜 집에 있으니까 할게 없더라고요 뭐 제가 집에서 하는 거야 뭐 게임하고 뭐 쉬고 이런 건데 사실 게임도 최근에는 별 흥미를 못 느껴서 <놀람> 하하, 그래도 4등이요 뭐. 나쁘지 않군. 아 이거 핸드폰 게임이랑은 좀 달라.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조금 흥미를 못 느껴서 요즘은 게임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뭘 해볼까 하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본게 있어요. 그림 그리는 영상이었는데 아크릴판에 물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쉬는 날이 왔었죠 아이패드로 이제 뭐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누나가 집에 왔을 때 깔아놓고 간 연필 뭐뭐 뭐 어플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어플이 있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한 3시쯤이었을 거예요 5세쯤에 밥을 먹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어?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이제 주점주점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찾아 검색을 해봤죠. 뭐몇 가지 그림을 더 그린 게 있는데 일단은 하나만 제가 좀 올려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이 생각하는 명작을 하나 좀 올려봤는데 이게 원래 눈이 없었어요. 눈이, 하나, 아 눈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너무 밋밋한 거예요. 검은색 화면에 뭐 이렇게 곰돌이가 앉아는 있는데 눈이 내리면 어떨까 해서 좀 눈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머리나 발에 눈이 쌓이지 않으면 눈일 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이렇게 발과 이렇게 머리에 좀 쌓아놨습니다. 뭐 다른 그림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 바닷가 그림 이런 것도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제가 좀 그려본 그림이거든요? 이 파도를 표현을 하는 게그 유튜브에서 알려줬어요. 알려주기보다는 이렇게 하시더라고 흰색 물감으로 이렇게 나는 저분이 뭘라시나 했는데 파도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그래서 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파도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고 이것도 이제 유튜브를 제가 또 시청을 하면서 그려본 그림입니다. 내가 뭘 보고 그렸는지 알 거예요. 알, 이걸 딱 보면은 어? 하고 하실 거예요.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단 말이죠. 도저히 <웃음> 아이패드로는 뭐 이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 이 느낌을 저는 초보라서 살리지 못했지만, 이 그릴,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취미로 아크릴판에 물감을 사서... 그림을 그려서 집에 액자처럼 걸어놓으면 어떨까? 라는 또 생각이 있는데 뒷정리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도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 언젠가 삘이 받는다면 정년이에요 헤드셋을 씌웠는데 거기다가 알파벳을 적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웬만한 알파벳은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 중에 제일 쉬운 S를 골라서 그냥 S를 그려 넣은 거거든요. 드라마 촬영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잘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아, 이게 찍고 나서 걱정이 되더라고. 어? 내가 잘해? 괜찮게 했나? 어색하진 않은가?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음. 뭐 그래도 조금씩 발전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도록 할게요. 어렵더라고요. 어제 드디어 제가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MBTI를 해봤습니다. ISFP-T더라고요. 아 이번에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기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ISFP-T가 나오더라고요. T-A가 있고, T-A가 아, 있고, 다시 T가 있는데 저는 다시 튀었습니다 보스베이비2가 아, 나왔잖아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스베이비1을 이제 보고 사전 예약을 내가 또 해놨지, TV에. 2만 원이었거든. 근데 내가 포인트가 10만 원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근데 포인트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깎아줘요. 한 4,000원 할인을, 할인을 해주거든요. 딱 16,800원에 내가 딱 샀어. 사가지고 딱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스베비2 이안 어,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양이 영상이라고 치면은 새가 나와요. 한 1시간짜리인데 <웃음> 제가 동물 영상을 보다가 봐봐요. 고양이 TV라는 게 있거든요. 고양이들이 막 하루 종일 본다라는 영상인데 힐링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이런 거예요. 그냥. 그냥 틀어놔. 그냥 보고 있어요. 자연의 소리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몇 마리까지 나올까 생각하면서 보죠. 종현입니다. 일단은 배달 음식이 도착을 했습니다. 같이 왔어요. 오 깔끔한 포장에 이렇게 이거는 된장 우렁 된장찌개 그리고 이거는 오 제육 제육입니다. 이렇게 왔고. 이거는 메니저가 시킨 음식이고요. 뭘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야, 유케 김밥을 배달 시켰어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구성만 봤을 때, 제게 조금 더 고급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물론 이제 맛이 중요를 또 중요하지만. 또 이런 거잘 까거든요 하도 집에서 많이 해먹어가지고 자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저깐 모습 이게 제육 한 상이고 이게 우렁 된장 한 상인데 제가 반찬이 두 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를 좀 주도록 할게요 같은 거니까 요즘에 배달 어플을 시키면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아니면 빼주세요 라는 이제 체크 표시가 있는데 어그 체크를 줌을 시킬 때 체크가 안돼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면 안 갖다 주거든요 우리 매니저 거에는 젓가락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두 개가 왔거든요. 선심 쓰듯 좀 주도록, 빌려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갚아. <웃음> 너의 제육이랑 줄게. 어쨌든 막 평가를 해야 되니까. 야, 이 정도면은, 어,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치?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웃음> 제대로 비빈 거 맞아? <웃음> 이거는 근데 그냥 내가 이겼... 이기지 않았을까? 나는 그거 먹어보고 싶진 않아. 그래도 먹어는 볼게. 자, 밑 비빔밥. 게 <웃음> 한번 먹어볼게요. 음음 음! 맛있는데? 뭐가 더 맛있어?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울에서 나물밥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오늘 점심도 인도 커리를 좀 먹고 왔거든요. 근데 내가 내 우리 집에 시래기국을 직접 먹는 데 있거든요. 거의 진짜 맛있는데 우리 제육은 조금 꾸덕한 제육이 있고 그 학교 급식에 나오는 붉은 제육 느낌이 납니다 속이 편안한 음식입니다 많이 먹어도 그렇게 막 더부룩한 느낌이 아니라 괜찮은 느낌의 음식인 것 같고 몸을 생각한다면 제거에 좀더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총평은요 오늘의 승부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종련시점 쌍커풀이찌가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안무 연습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